아, 이쪽은 알올을 감지하는 거고, 이쪽은 버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현재 알올 농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감지 시작을 누르고, 알콜 코 감지가 안되고, 이용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헬멧이 열립니다. 이제 열은 채로 이제 킥보드는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용 완료가 다 돼가지고 헬멧을 넣고 이용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잠금 상태일 때는 이렇게 UV LED가 켜져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알코올, 알코올 감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세팅 좀 하겠습니다 알코올 감지를 시작하고 만약에 알콜이 감지됐을 때 이용 시작을 눌러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콜이 감지되기 때문에 600값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다시 600값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시작을 누르고 이용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이용이, 이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LED랑 팬이 꺼진 상황이고 연료를 누르면 이런 불가가 뜹니다.